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 영상에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 그리고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일본의 바이마라고 하는 마켓을 설명 드렸었죠 이 일본 바이마라는 마켓에 어떻게 입점을 하냐 라고 많이들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바이마를 어떻게 입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이 왜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입점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강의처럼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영상이 좀 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께 혜택과 그리고 꿀 정보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반란이나 무신사 그리고 머스티 같은 명품이나 한국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켓인 일본 바이마 시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바이마에 쉽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카페24에 있는 바로 마켓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을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왜 하필이면 카페24 마켓플러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마에 진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외 마켓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면 입점 절차도 까다롭고 서류 준비도 까다롭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도 힘들고 배송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카페24 마켓플러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페24와 지금 바이마가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바이마에 입점을 하실 때 카페이사 전용 입점 폼으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입점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입점 서류도 간소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 수수료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도 관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입점을 하시려고 한다면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류들을 굉장히 간소화 시켜 가지고 딱두개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영문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여권사진 딱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입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카페인14 마켓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입점을 해보니까 어, 며칠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바로 입점을 을 해서 상품 등록을 바로 할수 있는 판매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는 카페 이사 마켓 플러스 가 바이마 에서 또 상품 판매할 수 있고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패스트트랙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페 이1 4를 통해서 바이마 마켓에 입점을 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2022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셀러에게 적용하는 바이마이 수수료인 7%가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가 0%일 때 빠르게 입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나라도 팔아보시는 경험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점도 빠르고 수수료도 없고 지금 안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바이마이 입점하시면 좋은 세 번째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마켓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바이마의 쉬운 상품 등록과 그리고 주문 관리가 가능하다는 라 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자동 번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마켓의 특징이 되어 있는 이미지 편집 기능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송 처리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마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카페24 마켓플러스의 또 서비스이기도 하고 카페24 쇼핑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이마 뿐만 아니라 마켓플러스를 통해서 다른 해외 마켓들 또는 국내 마켓들 연동이 가능한데요 큐텐재팬이나 싱가폴 동남아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쇼피 라자다 그리고 위시까지도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시고 연동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주문관리까지도 또 상품 판매 처리까지도 다 가능한 것이 이 마켓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상품관리 솔루션 프로그램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카페24에 있는 마켓플러스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통합관리 솔루션과의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다른 통합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입점하는 마켓이 몇 개인지 아이디의 숫자나 어, 여러분들이 연동하시는 마켓의 숫자 그리고 상품 관리를 하시는 상품 수의 숫자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요금제가 그때마다 천차만별로 조금씩 변하죠 하지만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러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상품 연동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있으시거나 오늘 마켓플러스에 대한 기능들을 처음 들으신다면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바이마 입점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마켓플러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수 있는 테스트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도 카페24의 마켓플러스 기능을 여러분들께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마켓 뿐만 아니라 해외 마켓까지도 연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탁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쓸 기능이 너무 많고 마켓 연동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부터 카페이지 마켓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일본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카페24의 마켓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바이마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풀장착한 등산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 우리 장비빨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때 이 일본이라는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이 산을 우리가 등반을 해야 되는지 할수 있는지 또는 해야만 하는 산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일본 시장의 메리트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일본 시장 안에서 한국 판매자들이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지금이 적기라는 혜택을 좀 받는 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보험이 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비대면 시장이 좀 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우울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사이드에서도 우리는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판매하는 시장이 좀 커진 곳이기도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 지금은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한 200조 이상의 시장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지금 한 20% 이상 어 굉장히 커머스가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장하는 시장에 올라타시면은 같이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장도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커졌다는 라 말과 동일한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일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한국 판매자분들이 유리한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한류붐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먼저 한국 아이돌의 패션이나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쿠텐이라고 하는 채널이나 아니면은 마루이 같은 백화점에서도 한국 상품전을 별도로 개최할 정도로 한국 상품에 대한 열띤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컨텐츠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류 마케팅을 펼친다면 더큰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쇼핑 트렌드가 굉장히 유사해요 비교적 저렴한 기회 비용으로 해외 진출을 할수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상품이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한국 모델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마케팅도 sns를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라인을 통해 가지고 팬층을 확보하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상품을 원하는 마켓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쿠텐 이라든지 큐텐 같은 오픈마켓들에서 이미 한국 상품들이 잘 팔린다는 것을 이 마켓 채널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샐러드를 엄청나게 유치하고 싶어하는 때가 지금이 바로 이 시국이에요 네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 넓은 시장인 일본 시장에 진출하시는 것 여러분들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께서 자사몰로 카페 이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일본 시장 진출, 즉 바이마 입점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사몰 데이터베이스를 바이마에 실제로 상품 연동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바이마와 전략적인 제휴와 입점 신청부터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신청 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입점을 해주시게 되면 서류도 간편하게 되고 수수료도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2022년 5월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마라고 하는 마켓이 어떤 마켓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바이마라고 하는 마켓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팔아야 되지? 여긴 어떤 마켓이지? 라고 여러분들도 궁금증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바이마라고 하는 마켓은 유행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패션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티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패션 커뮤니티 이자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바잉 마켓이라고 합니다 마켓의 거래 규모는 현재 937만명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마 내에는 687만여개의 상품이 지금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수와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라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마측의 자료에 의하면 한 명당 구입 객단가가 21,139엔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한 2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객단가 장난 아니죠? <웃음> 네 여러분들께서 이 높은 객단가에 살짝 놀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4세의 연령대의 평균 연령대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마켓이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들이 바이마에서 상품 판매하는 팁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자료에서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바이마의 평균 연령대와 그리고 성비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균 연령대가 34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자가 7 남자가 3 으로 해가지고 여성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좋은 상품을 등록하십시오 너무 가격 경쟁에 휘둘리는 어, 이거 싼 거니까 이거 잘 팔리겠지 이런 상품들보다 값어치가 나가는 브랜드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셔야 되는 고객이 30대 여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상품을 찾아오시고 그 상품을 리스팅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객이 많은 마켓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바이마 내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 지금 쑥쑥 성장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본 내에서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카테고리 이기도 한데요 바이마 내에서도 특히 한국 판매자들의 성장이 가파르다 라고 합니다 자 바이마측의 자료에 뜻하면요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는 전체 148%가 성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에 한국 셀러들의 성장이 333%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 라이프 스타일의 성장세도 한국 셀러의 성장세도 무시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이마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카테고리는 가구, 인테리어 자파, 그리고 DIY, 패브릭 제품, 키친용품, 다이닝, 반려동물 관련 상품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이 바이마 내에서 대표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각브랜드들 상품을 체크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바이마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인기를 얻고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바이마의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바이마의 상품을 등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카페이집사 쇼핑몰이 있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켓플러스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켓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이 바이마 아이디를 연동을 하셔서 카페24에 있는 상품들을 바이마에 내보내기를 해준다 데이터를 쏘아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내 쇼핑몰에 있는 자료들을 바이마에 업로드 한다라고 봐주셔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입점부터 하셔야겠죠 입점을 하시는 방법은 기본이라는 메뉴에 마켓 계정관리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마켓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이마가 보입니다. 저는 이미 바이마에 입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온으로 지금 연동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f f 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바이마를 일단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이 바이마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 부분에 계정 등록이 어렵다면 클릭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계정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바이마 입전 신청 바로가기 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을 좀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사업자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카페24의 사업자 번호를 똑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카페24 가입하셨을 때의 사업자 번호와 그리고 바이마이 등록하시는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건데요. 하단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보시면 이 한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카페24에 입력했는 내용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입점을 하시게 되면 메일한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필수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을 영문으로 발급 받으신 거를 내주시고 그리고 여권 ...을 여러분들이 같이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일주일 가량 심사 후에 심사 완료가 되면 마켓플러스에 바이마 아이디가 연동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하는 마켓의 계정관리가 연동이 되어 있으시면 온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마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댓글에다가 영상 링크 넣어,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상세 이미지를 정사각형 이미지로 최대 20장까지 긴 상세 페이지는 불가능하다는 라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본어 번역이 필요한데요 이 일본어 번역이랑 상세 페이지 부분에서도 마켓플러스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한 상품 등록 가이드도 제가 하단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다가도 혼자서 입점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입점부터 상품 등록까지 초기 세팅을 해주는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요 해당하는 서비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앱스토어로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곳에 바이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마 스타터 패키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스타터 패키지로 해가지고 신청서가 보입니다. 이 신청서 신청서 버튼을 여러분들 누르셔가지고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계정 생성이라는 부분과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와 해외 배송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마이 입점하셔서 당장 팔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너무 좀 어렵다 조금 겁난다 또는 내가 너무 팔게 많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을 해 가지고 무료로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이바이마에 입점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신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바이마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카페24의 바이마 담당 매니저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회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내용을 바이마 담당자님께 확인을 받고 왔던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저작권 염려 없나요 라는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무신사 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잘 팔리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쫙 여러분들이 베스트 상품만 골라 가지고 등록을 하셔도 바이마에서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미지 저작권 위반을 했을 때 문제가 없냐 해외에서 파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판매자에게 저희가 바이마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해도 되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받으시고 등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으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입점 자격 요건이 따로 있냐는 라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입점 자격 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인 셀러로 여러분들 입점하시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셀러 또는 법인 셀러로 입점하시는 경우에는 입점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좀더 셀러에게 신뢰를 갖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의 승인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팔고 싶은 브랜드가 좀 유명 브랜드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브랜드를 팔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좀 염려가 됐었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브랜드들은 바이마의 입점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품 출품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브랜드의 공식 계약서가 필요하시니까요 브랜드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마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브랜드를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브랜드 등록 신청을 여러분들이 바이마 심사를 통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면 좀더 수월하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상품을 가지고 있으신다고 하신다면 이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점해 주시면 좀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찌 보면 일본의 상품을 보내야 되는 해외 상품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특히 바이마를 통해서 상품을 해외로 제가 판매를 했을 때 배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이마가 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배송사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체국 배송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특송 서비스로는 바이마 DHL 그리고 바이마 EMS 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분이 직접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하시는 일본으로 상품 보내실 수 있는 택배사라면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카페24에 보시면 연동하실 수 있는 배송 서비스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배송 처리나 연동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이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던 질문이 한국 판매자 분들이 혹시 바이마에서 상품 판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게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상품을 따로 금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없는데 등록 상품의 정보와 실제 상품이 상이한 경우 품질 이라든지 디자인 등이 상의한 경우에는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상품 영상과 상품 정보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조품 판매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시점부터 계정이 정지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꼭 참고하셔가지고 판매에 문제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카페24 마켓플러스를 통해서 바이마에 입점 하셔가지고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가 좀 생기지 않으신가요 2022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수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수수료 바로 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겁나시더라도 여러분들 해외 판매하시는 거 지금 시작해보신다면 가장 리스크가 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이 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카페24 마켓플러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해외시장 진출을 하시게 되면 좀더 여러분들 편리하게 판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바이마를 여러분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카페시사를 통해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푸짐한 혜택을 제가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요. 딱세 분께 여러분들이 초기에 바이마 입점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셨을 때 입점부터 상품 등록 하시는 부분들을 모두 다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1대1로 전담 마크 해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딱 3분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신다면 카페24 마켓플러스를 통해서 바이마에 입점하셔가지고 이 지금 추첨 혜택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페24 마켓플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마에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품 등록이라든지 입점이라든지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하단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가이드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이마라고 하는 매력적인 마켓의 카페입사 마켓플러스를 통해가지고 쉽게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